요 지금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공동구매다 할인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오시는데요 예전 아파트 공동구매 뭐 땡처리다 뭐다 이런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았다 물론 그때 가격이 3억 4억 5억 정도 개념 비싼 6억 정도였는데도 가격이 많이 비쌌고 물량 자체는 적어도 만 3천 정도 가구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아트 파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였고요 프로모션을 적용한 아파트부터 선물을 주는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 미분양이 남에서 대대적으로 오픈을 했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 아파트 관계자 부동산을 거래하는 아파트 관계자들과 먼저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매스컴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물론 서울 경기 쪽에서 벌써 공동구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분양, 뭐, 땡처리 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뭐 제가 알아본다고 알아보지만 실제 뭐 향후 제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구매에 있어서는 기존에 먼저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회사에서 아파트 구입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진행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예전에도 대구에서는 마찬가지 부 동산들이 모여서 땡 처리를 아니면 은 공동구매를 위해서 돈을 걷어서 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진행 자체는 제대로 안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래하는 부동산들 위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뭐 아파트 분양하는 회사에 거래를 했는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절대 오픈을 하지 않는 베이스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물론 기존에 영상을 많이 올려 놨는데 영상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를 못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뭐 연락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제가 100%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도 뭐저 또한 그렇게 한번 알아보는 거고 지금 은 거의 정보전 입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sns 뭐 유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룰을 따라서 많이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조건 하고 관계자들은 미분양은 100% 나온다, 100% 나오고 그에 대해서 미분양 공동 구매, 프로모션 진행,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그리고 뭐 유튜브로 통해서 저한테 뭐 접촉이 되거나 연락이 되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 시점까지는 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기본적인 베이스 영상은 올리고, 뭔지 진행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100% 오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데, 그때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2008년 9년도에 고가의 아파트가 뭐, 4억6억 정도의 고가의 아파트, 기본적으로 뭐 미분양이 나왔었던 세대수는 13,000세대 정도가 됐을 때 실제 움직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시절을 옛날을 비교해서 뭐 지금 반영을 해본다면 옛날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 지금 높은 편이죠. 자본 17억, 8억, 10억이고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미분양은 4 0 0 0세대가좀 넘는 걸로 나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1만 가구 세대가 좀 넘었을 때고육주책에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 대부분 판례에서도 기존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미분양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분에 뭐 판결은 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판례에 적용을 시켜서 또 나름대로 뭐 시공사, 시행사에서 계획을 내놓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보고요. 아무튼 뭐 지금 아직 시작 단계라고 대부분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미분양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저한테 일일이 전화하거나. 무차까지는 뭐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올려드릴 내용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은 비공식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을 참고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식으로 미분양 사태가 있었던지 뉴스를 한번 보시고 많은 부동산 정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처리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3만 가구에 이르는 데다 IMF 시절 5,700여 가구에 머물던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3월을 기점으로 1만 6천 가구를 넘어선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고 제한적이지만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이하로 할인된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지만 실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가로 분양받기는 쉽지 않다. 기관이나 펀드 등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량 구매한 뒤 재판매할 경우 할인율이 대폭 내려가기 때문이다. 통상 15에서 25% 수준에서 대량 구매한 뒤 재판매 시에는 금융비용과 판매비용, 수익률 등을 제외한 분양원가 또는 5에서 10% 안팎의 할인가를 적용하고 있다. 할인 아파트 선택에 있어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선택에 있어 신중함을 당부하고 있다. 입지가 좋지 않거나 공급 초과 현상을 빚고 있는 중대형들이 할인 시장의 주매물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제품들이 일반 공산품처럼 할인 판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 분양대행사 리코 최동욱 대표는 같은 미분양 아파트도 시장 침체라는 외부 환경으로 팔리지 않는 집과 제품의 지에 비해 가격 폭품이 심하거나 입지가 열악한 악성 미분양 두 종류가 있다. 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이 유리한 미분양 아파트가 내집 마련 기회가 될수 있지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계약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군업체나 지역주택업체들의 할인 아파트는 시장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미분양이 있더라도 공식적인 할인 판매에 나설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아파트 신규 분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입지 선호도가 좋거나 중소형 아파트는 소문처럼 할인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통상 500가구를 분양한 단지의 미분양이 20%라도 400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팔려나간 상태며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취약한 가구나 대형평형만이 미분양으로 남아있게 된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원자재가 폭등과 지난해 이후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통상 정상 분양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고 밝혔다. 대구지역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일정의 공동구매 장터를 통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이는 사실상 주택건설사들이 음성적으로 땡처리해오던 것을 공개적으로 해소하자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영욱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 등 지역부동산업계 전문가 10여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내집 마련 대축제 방식의 실수요자 미분양아파트 공동구매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사들과 접촉해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도록 하고 실수요자들을 모아 이를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 1차적으로 1천명의 실수요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동참 약정금 형태로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1천만원씩 모아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 주택건설업체들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기금은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 맡겨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건설사의 계약금으로 전달하고 공동구매가 무산될 경우 약정금을 낸 실수요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영욱 원장은 설명했다. 지역부동산업계는 지난 2월 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만 6,232가구 공공0은 포함에 이르는 점을 감안, 이중 1만여 가구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부동산업계는 이달 말 실수요자 공동구매 제한설명회를 연뒤 이르면 5월 중내집 마련 대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 주택건설업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동참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면 기존 분양자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구매 형태가 되더라도 주체 측의 유통마진 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저가구매 이익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광고에 주력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면서 공동구매에 응하더라도 한꺼번에 미분양 물량이 다 팔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가격만 떨어뜨리는 지혜사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김영욱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실제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대신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고 있고 뒤로는 공공연하게 땡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혜택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I 공동구매 수.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12일 주부동산서부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분양아파트 공동구매운동에 나선 이후 천여명이 공동구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26일 시행, 시행사, 건설관련 공공기관, 내집 마련 실수요자, 투자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미분양아파트 공동구매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부동산서부 측은 분양가격을 낮춘다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대기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동안 너무 오른 분양가격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된다. 고 말했다. 부동산 서브가 아파트 공동구매 신청자 천여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2%가 수성구 지역을, 19%가 달서구 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평영별로는 30평형 대 48%와 40평형 대 35%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다 옛날의 미분양 상황을 알아야 미래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많은 연락이 오셔서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피곤합니다. 아파트 정보, 미분양 정보, 재개발 정보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부동산 정보는 발빠르게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